레진이 땅에 막버려져 있는데 나무만 환영받는 거야 레진은 별로 안 좋은 거구나 나무 먹고 레진은 필요 없는 건가 보다 레진 땅에다 버리자 그냥 땅에 두자 나무 13개 지금 제작대에 13개 넣고 주변에 나무 완전 다 털어놓은 걸 나무 금방 모인다 벌써 13개 모였음 나무 깨기 퀘스트 나무 100개 모으는 퀘스트입니다 쓱싹 쓱싹 지금 한 30개 쯤 모았으려나 하나 둘셋넷 인벤토리 꽉 찼다 레진 레진 완전 잡템이잖아 레진으로 아이템이 꽉 찼어 현재 나무 개수 27개 어, 금방 한다 벌써 4분의 일이나 했어 잘 되가? 14개? 금방금방 하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 나무 나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줄게 줄게, 줄게. 10개라고? 나 빈털터리야 지금 한 30개쯤 했네요총 지금 42개 어디서 전기톱 소리 나는데? 아 이것도 캐지는 나무였어? 그림이 있는데? 집에? 할아버지? 아이고야 인사부터 드려야겠다 아우 갈레파 선조? 인사드려야겠다 선물 드리고 아주 좋아하실거야 <웃음> 빈병 이랑 레진 선불이 후하네 하나, 둘, 셋, 넷다 여 일곱, 여덟, 아홉 나무 아홉 개? 개수 좀 맞추자 열 개, 딱 맞다 눈치 못 챈나본데? 어? 한개 한 먹었어 한개몇개 <웃음> 모았어? 나도 꽤 모았어 70개? 헐 나도 얼른 모아야겠는데? 이거 다넣어야 50개인데? 열심히 캐자 오? 이 나무는 뭐죠? 이번에 롱빈턴은 지원 안받고 할게요 어 이거 뭐야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놨어 아 여기다가 버리면 되는건가? <웃음> 나도 나도 버려놓고 하겠다 <웃음> 여기 쓰레기 쓰레기 매립장 어? 나무 도박? 나에게 집 만들 방법 뭐거다 나무 몇개 오케이 찾아서 보자 사람 더 모아볼게 열개콜 10개, 뭐, 10개 모은 다음에 이쿠 집 앞에서 만나 공기부여가 될 만한게 있어야 돼 여기도 나무 혹시 구하나? 혹시 다 나무.. 어? 집다 지웠어요? 어? 우리 양갈래팸 첫번째 아지트 위에서 나무 도박 할건데 같이 할래? 10개 참가비 집 구경 좀 해도 됨? 오! 아늑하다 완전 처음 시작하기 딱 좋은 크기 숨토야 너 나무 도박 있다 하니? 이렇게 10개 모아서 보자 사람들 좀 모아줄래? 나무 도박으로 집 지어야겠다 나무를 캐는데 나무가 아니라 쓸데없이 레진 떠가지고 필요한 거는 나무니까 사람 모았어? 내 집? 내 집이 어디더라? 내집 여기야 집 만들 때 나무 필요하지? 너도 나무 10개 모아서 여기서 보자 도박 할거야 거기서 이기면 집한 번에 만들 수 있어 있어. 도끼가 없어? 자, 나무 연계래 도박이 절실한 친구야 그거 레진 똥이야 버려, 버려. 레진은 버려 이로와봐 <웃음>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여기 레진 버릴때 있어 <웃음> 이쪽 이쪽 여기다 버려 레진 버리면 돼 골고루 뿌려 골고루 <웃음> 여기다 버리는거 아니었어? 참가비 다 모았어 내집 앞에서 기다려줘 사람도 모아줘 나무도 막 할건데 참가비 10개 10개 할건데 할래? 참가비 나무 10개 한번 이기면 나무 거의 70개 생기겠는데? 어 사람들 모이기 시작했다 자 여기다가 각자 참가비 내면 되는거야 호박 먹고 체력 채워 피관리는 알아서 해야해 똥오줌 가리는 법부터 어! 이거 뭐야 불타 죽는거 아니야 얼굴 타겠어 까비 안낸사람 신입 거기서 뭐해 신입 죽어 아 죽었다 아이템 좀 봐볼까? 애도해주자 1등이 그래서 한한 한 50개 2등은 한뭐 25개정도 도박을 가보자 1등이랑 2등이 다 가져가는거야 가장 높은 숫자가 1, 두번째가 2등 66 나도 한다 2? 어66 20 제일 높아 어69아 그러면은 축하해 짝짝 신입이 1등이야? 축하해 인생 한방 오 신입 안그래도 나무 부족했는데 2등 축하해 자 각자 상금 챙기고 아 나, 나만 나 아직 텐트야? 아 나도 그럼 이제 집 완성해보죠 고마워 나두개 남았다 자 나무 다 넣고 오, 됐다 슥삭슥 첫 번째 집이 완성됐습니다 어때 집 비번? 들어와 차린 건 없는데 어? 우리 집 아니야? 저희 집이야? 들어가도 되니? 라면 끓여먹어도 돼? 고마워 여기 여기 정리 좀 하고 살아 정리할 것도 없네 어? 태양열 발전을 할수 있어? 들어가 볼까? 어 뭐야 여기 작업대 두개인데 뭐야 벌써 깨끗해집 청소 잘하는 걸 친환경은 뭐 연료는 뭐지? 재료가 다르구나 친환경은 태양열로 하고 연료는 물로 하네 집다 털렸네 집이 깔끔해졌어 여기 청소 잘하는 사람 있다 집이 거덜났어 여기는 문만 있네 이거 예술 작품이야 제목 사람의 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이 있다고 생각 생각하고서 사실은 옆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못 지나가겠지? 하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선입견을 깨부수는 예술작품이 우편함 그건 그냥 옆에 놓여 있을 뿐 선물을 넣었다고? <웃음> 레진 쓰레기 이것도 현대미술이야? 이것도? 신입치 완성했네 축하해 청소 도와줄게 아 뭔가 했는데 집들이 선물 레진 우리 중에 작업대 누가 가져갈게 이중에 작업대 가져간 사람이 있어 못 봤네 누구게 마피아가 누구게 맞추면은 가져갈 수 있다 기회는 한번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알았어 기회 두번 줄게 땡 다시 섞자 자 누가 가져갈게 와 이거 나도 와 이거 나도 못 봤다 누가 가져갔지 누굴까 땡와 마지막 마지막 이거 진짜 가져갈 수 있다 땡 정답은 모닝이 축하해 이제 마치고 다음번에 남은 퀘스트들 쭉 깨보는 걸로 엔딩까지 보는 마치죠 다음에 또 봅시다 끝.